이전 영상에서 안탈리아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안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해변가에 쭉 위치한 올 인클루시브 호텔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비성수기를 틈타서 싼 가격일 때 체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저도 마침 제가 안탈리아에 있는 시기가 비성수기라서 비성수기를 틈타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체험을 하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든 민수네를 떠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요. 다시 한번 가족처럼 저를 맞아준 민수와 민수 가족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연기쁨 어제 새벽에 터키에 도착한 프로 여행러예요 저의 첫 번째 장기 동행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올 인클루시브 호텔은요 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침, 점심, 저녁에 음료까지 해서 3박을 하기로 했어요 뭐 성수기 때는 진짜 몇십만원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비성수기다 보니까 1박 평균 가격이 7에서 12만원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가난한 장기 여행자에게는 많이 부담되는 가격이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호텔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1박에 이 정도라면 정말 저렴한 거라고 해요. 먹고 쉬고 먹고 쉬고 저도 마침 댕기열 때문에 체력이 말이 아니었어가지고 이런 게 필요했는데 정말 이게 호캉스구나 싶었어요. 제가 묵었던 호텔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 뷔페로 제공이 되고요 저녁, 야간 시간에는 스튜나 간단한 요깃거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녁에는 클럽도 있어요 근데 비성수기다 보니까 사람이 많지 않아서 분위기는... 글쎄요 근데 뭐 일단 술, 칵테일 등이 무한 제공이니까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호텔 안에는그 외에 마사지샵, 헬스장, 수영장, 그리고 성수기에는 해변 쪽에 워터파크까지 개장하는데 그냥 진짜 완전 호텔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아쉬운 점을 뽑으라면 일단 성수기가 아니었다 보니까 바깥에 워터파크를 무료로 이용을 할수 없었다는 점이겠고요 뭐그 외에 또 뽑자면 이제 음식일 것 같아요 터키가 음식 자체가 향신료가 정말 많이 들어가고 간이 세요 그리고 돼지보다 양과 소를 많이 쓰다보니까 양을 잘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음식이 막 그렇게 이 가격이 메리트로 느껴지시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안탈리아에 와서는 하루 이틀 정도만 묵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이 남으시거나 아니면 은 조금 여유가 되시는 여행자분 그리고 내가 비성수기에 안탈리아를 방문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올인클루시브 호텔을 1,2박 정도 경험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